너무 기죽지들 말아 줄다리 이런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소시적에 진적이 없었어 쓸데없는 소리 힘이 없 떠요 음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뭐가 운명으로 진적이 없었어 그냥 하는 게 아니야